어 여기는 킬리 아웃피터라고 해서 어 여행자들을 위한 예, 가방을 판매하고 개발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매장은 한 군데고요 가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킬리 아웃피터스의 매장이고요 마포구청 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크진 않지만 다양한 그 여행을 위한 여행자들을 위한 배낭들을 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낭들의 특징은 가변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트래킹이나, 그, 등산보다는 트래블링, 예, 여행에 되게 적합한 컨셉에 맞는 가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제가 구입한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근데, 어, 제가 기본은 60리터구요. 어, 가장 좋은 부분은 뭐 허리랑 그 어깨를 조절할 수 있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뒤에 여기다 배낭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낭을 달 수가 있고 요것도 이제 DSR처럼 그 앞에다가 네,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안에 해서 8 0리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 많이 매는 것도 있지만 여행 다니다 보면 짐이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그, 짐이 많이 불어났을 때, 또 가변적으로 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서 저는 이걸 구입했어요. 그리고 원단도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어, 되게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트립, 짧은 여행은 이런 가방에 어울리지 않는데, 뭐 세계 같은 경우는, 배낭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마찰을 통해서, 내구성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중탁해 보이지만, 그래도 디자인도 괜찮고, 예, 네, 그래서 이 가방을 사기로 했습니다. 혹시, 장기 여행, 뭐, 트래블링 10일 이상, 뭐, 그런, 뭐, 도미톨이나, 아, 뭐지, 게스트하우스 류의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면, 저는, 여기 킬리 매장에서 한번 가방을 구경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트래킹이나 등산이 아닌, 여행자들을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